아 아까 제드 버프 뭐 된다고 하던데 한번 볼까요? 아까 어떤 사람이 제드 이거 버프인가요? 라고 하던데 한번 볼까? 아 여깄네 제드 마법 저항력 32에서 29 감소 이 쿨타임 5에서 4초에서 5에서 3초 슈바 2단계 조정? 이건 너프냐 버프냐? <웃음> 제드는 지금부터 낭만입니다 아 맞아 르블랑 이거 개사기 되더만 피즈도 좋아지고 그냥 이제 피즈 제드구도 절대 못 이길 듯 제대로 무슨 템을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 근데 1초가 크긴 크거든 이게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근데 그냥 2를 삭제시키면 안 되나? 아 그냥 리오크 해줬으면 좋겠다 그냥 2를 삭제시키고 Q를 3개 더 찍을 수 있게 못 하나? 이거 필요가 없어, 쟤드 지금, 진짜. 이거 읽어보면 그림자 100이거든요? 이거 그림, 예, 예전에 진짜 시즌 3 때는 진짜 10 그림자 100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뭐냐면 간지럽히기야, 간지럽히기. 어, 그림자 100이를 이름 바꾸고, 이거 감질, 간질간질 100이. 혹은 상대방 기모찌하게 만들기. 그래 날먹해 그냥 야 진짜 제드 사기라고 하는 애들 잘 봐라 솔직히 부실 골플까지는 제드가 사기인 건 인정 근데 여기서는 너무 쓰레기 뱅지 너무 맛있어요 요즘 말파이트 되게 좋던데 말파이트 할까? 도버리고 뭔데 야야야 아, 아니 실장 아이의 헐로호, GG, 사토 그리고 키, 키, 키모티 이거 버프 먹으면, 쇼진 가면 좋으려나? 아, 왜이 버프 시킨지 알겠다 W서만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세트가 망했죠 원래 이런 구도가 절대 안 나오거든요. 음, 오, 나갈게두벅두걸어와라잉 포탑 방패가 곧소멸 <목소리> 두부, 아군이 탈였습니다. 제압었습니다 아군이 탈였습니다. 더블 우리는 우주와이게게 보탑을 파악 했습니다. 보탑을 파악... 했습니다 파악... 파악... 파악... 파악... 파이 파악... 파 <웃음> 16대 쓰여 아예 질만 했는데, 자 걸어 봐. 저 과다 치유도 존나 사인것 같아. 아.. 키보드 씹혔어 아론 냠냠하는데? 야 맛있겠다 야 같이 먹자 <웃음> 배스맨 인증 야 내가 먹었는데? 피오라 새끼 그대로 봤나. 맞. 와, 어 어. 나이스. 걸어 봐. 벌어봐 블라디 블라디 아유 병 이제 블라디 한 번만 잡으면 게임 이길듯? 나는 블라디 <목소리> <목소리> 블라디가 너무 세다. 근데 쟤도 사람이라 실수를 할 거야. 음. 블라디메자에 2 5스택인데 큰일 내네 적을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트위터 트위터 트위 한세번만더 이기면 이긴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퓨어라 그것밖에 못해? 나 가는게 제압되었습니 제압되었습니다. 야, 막아보자, 막아보자. 아, 도대체... 도대체 거기서 궁을 쓰면 오케이 아. 와 뭐야 아니 탑을 막을 필요가 없어 아니 탑을 막을 필요가 없다고 우리 싸움 열어야 돼 걸어버려 걸어버려 그렇지 걸어야돼 걸어야돼 요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콜로벌 AAH! Oh. of